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잦은 말다툼과 퇴사 명령에 따른 스트레스로 고혈압 상승, 뇌동맥류 파열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6나5 5 3 2 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각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약 3년 전부터 직장 동료인 이와 자존 다툼을 하였고 또다시 다툴 경우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사망 당일 이와 큰 소리를 내며 반복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제지를 받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다시 이와 말다툼을 한점 사업주가 모두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망인은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진 점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 회사를 그만둔 점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업주가 망인 등에게 한위 말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위 말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생전에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고혈압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 동맥류가 있는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을 포함하는 혈역학적 부담의 증가로 뇌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화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망인의 고혈압이 뇌 동맥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뇌 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는 혈역학적 부담의 증가는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뇌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이었고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말다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듣게 된점 등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상승하여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과 출혈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담고 왔습니다. 관련 사례, 내용은 담고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